반갑습니다 지통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패션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만들었던 기억나죠? 그때만 해도 부산에 쇼핑할 곳이 진짜 편집샵 외에는 도메스틱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동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아울렛도 그렇고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완전 백화점처럼 이렇게 입점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굳이 막 서울에 올라오지 않으셔도 쇼핑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은 되게 희소식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던 이유는 노이어의 23SS 시즌 신상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부산에 직접 방문을 했고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제품이 바로 카고팬츠잖아요 제가 딱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카고팬츠가 꽁트라는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 브랜드 무드에 맞게 정말 많이 쏟아질 거다 어떤 거 사야하는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번 시즌 카고팬츠는 노이어에서만 추천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예뻤던 카고팬츠들이 많았거든요 그 카고팬츠들을 소개드리면서 상의, 아우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이어라는 브랜드는 디테일이 막 화려하진 않지만 간소화된 디테일과 실루엣 그리고 소재만으로 아방가르드함을 표현는 브랜드 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무난룩을 입던 좀 감성룩을 입던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딱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너무 과하기 전에 딱그 단계 그 단계의 아이템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점장님 네. 맞으요 노예 점장님아노예 아, 아니, 노여, 씨. 아 네. 말, 말이 안 나오네 저는 이런 거다 담거든요? 아, 네. 아우. <웃음> 근데 네. 지금 다 노이어 제품 입으신 어, 거예요? 오늘 입을 제품은 다 노이어 이 자켓도 이번 건가요? 요거는 시즌이 지난 제품이고요 22년도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네. 무드가 딱 노이어 무드에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건 아 텐셀 소재라고 벨벳은 음 아니고요 텐셀 아 벨벳처럼 소재. 나온 어, 그렇죠. 그... 아, 벨벳 느낌이 나는데 이건 네. 텐셀 소재라고 신축성이 엄청 좋고 촉감도 엄청 부드럽고 계절감도 텐셀이라 네, 괜찮고 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한 에세스죠 이 바지도 되게 이런식으로 바둑판 무늬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디스가 다 들어가있어 그리고 워싱도 은은하게 들어가있어가지고 뭐 되게 힙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그냥 연청도 잘 안입어서 그렇죠. 딱 좋을 것, 것 같아요 뭐 데미지 워싱이 너무 매력적이 사실 이번에 노이어 제가 바지를 좀 기대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바지가 음. 엄청 잘 나옵니다 바지가 음.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첫번째 추천드릴 카고팬츠는 유틸리티 카고 와이드 데님팬츠고요 기존에 나오던 제품이긴 한데 이번 시즌에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거 완전 진짜 제 스타일로 나왔는데요? 이거 진짜 예쁜데 굉장히 이습니다 바지가 카고 디테일이 여기 양쪽에 들어가 있고 정강이 쪽에 두개 들어가 있고 약간 그레이 워싱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 있어서 대비도 되고 그리고 이게 허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50 사이즈인데 거의 한 36은 될 정도로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 반대쪽은 이렇게 조절해서 조여놨거든요 반대쪽도 조일까 했는데 이게 뭔가 키링 느낌으로 이렇게 달고 다녀도 이쁜 것 같아요 카고 팬츠 하면은 나일론, 코튼 이런 아이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님 소재로 된 카고 팬츠 중에서 정말 잘나온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카고 팬츠를 메인 키워드로 잡긴 했지만 아우터도 진짜 잘 나옵니다 유틸리티 카고 와이드 팬츠에는 이 플라워 레이스 트럭크 자켓을 입어줬는데 덩치가 있다 보니 정사이즈를 입었을 때딱 맞긴 한데 오히려 핏한 느낌이 이 자켓의 디자인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의는 와이드하게 입으면서 상의는 핏하게 입어주면 촌스러운 느낌도 안 나고 딱 요즘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켓은 보기에는 두꺼워 보이지만 되게 얇아, 되게 얇아서 봄 시즌에도 티셔츠 하나에다가 매치를 해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우 너무 좋은데? 노이어가 실루엣에 맞춰서 소재를 딱딱 잘 갖다 쓰는 오버핏으로 나왔으면 이런 뭔가 뭔가 안 맞잖아요 물론 오버핏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정핏으로 맞을 때 조금 더 예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성적인 그런 소재나 디자인에 맞게 레귤러한 핏으로 나와서 와이드한 바지와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리고 두번째로 추천드릴 카고팬츠는 코튼 나일론 파라슈트 팬츠고요 파라슈트의 핵심 디테일인 턱이 잡혀있는 바지지만 카고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카고팬츠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SS 시즌에 맞게 바스락거리는 코튼 나일론혼방 소재로 되어있고 와이드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쁜 팬츠입니다 이게 실루엣이 확실히 풍성하고 저같은 덩치 있는 사람이 입기도 되게 좋아 그리고 허리 밴드도 되게 많이 늘어나서 정사이즈를 입었는데도 되게 여유있게 입을 정도로 밑단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실루엣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기장이 조금 길게 나와가지고 땅에 끌리는 게 싫어하신 분들은 조여서 입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게 좀 감성이거든요 너무 길다 싶으면 조여서 입으면 땅에 안 끌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팬츠의 와이시한실루엣를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즈핏의 크로시 셔츠에다가 나일론 소재의 셔츠로 텍스처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너무 블랙으로만 입으면 심심하니까 안에는 네이비 니트를 같이 섞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니트도 되게 특이한 게 점에 걷어서 보면은 슬릿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여기 옆에도 슬릿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이 좀 레이어드 했을 때더 재밌는 감성을 주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키링까지 달면 완전 활용 점점 이것도 좀꽤 꿀템인데요? 이게 뭔가 채찍... 채찍... 채찍처럼 생긴 키링에다가 세 링이 달려 있어서 덜 심심해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포인트를 줄수 있다 짠! 이쁘죠? 린넨 하프 가디건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반팔이에요 반팔. 방금 입었던 착장에 그냥 요 니트 하나 바꿨는데 느낌이 확 다르죠. 이 브이넥이 파지니까. 가디건처럼 돼 있는데 안에 니트가 레이어드 돼 있어서 한 몸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확실히 노이어가 핏이 예뻐가지고 이게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잡히잖아요 이렇게. 주름 이게 잡히니까 되게 이뻐요 이렇게. 어깨는 여유있으면서 이렇게 슬림하게 딱 잡히면서 바지같은걸로 다시 널찍하게 해주니까 되게 느낌이 좋다 오, 너무 이쁜데? 그리고 진짜 예쁜 아우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거예요이 아우터 진짜 이쁘죠? 이번에 노이어에서 야심작이라고 하는 울실키블루종인데 저는 이름만 듣고 되게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하늘하늘하고 역시나 핏이 지린다 그냥 그냥 앞에 입었던 착장에다가 그냥 바로 입었어요 이렇게 되게 크롭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포켓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카코 팬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바지에 나일론 소재랑 또 다른 느낌의 소재라서 이거 어,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구매하셔야겠는데? 카라 핏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착 붙는 거있잖아 얇아가지고 그리고 어깨 라인이 딱 그냥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 너무 이쁜데? 그리고 안주머니도 있고 안감도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이런 반팔에다가 매치를 해도 달라붙거나 불편한 느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요 카라 있잖아요 요 카라가 빠져 이런 식으로 카라 없는 블루종으로도 또 입을 수 있는 카라를 떼면은 이런 느낌 일단 소재감이나 실루엣이 되게 예뻐서 요렇게 세트는 무조건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안에 이렇게 비치는 소재예요 비치는 소재.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실루엣. 실루엣이랑 요 소재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감성을 챙겨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스트링을 쓰더라도 이런 고리 같은 걸또 하나 달아 놔가지고 이런 끈이 달려있으면 좀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성적이게 잡아주는? 그리고 여기 후드 핏도 붕 뜨는 게 아니라 촤르르 떨어지고 소재 덕분에 이렇게 셔링이 지는 이런 되게 독특한 디테일이 진짜 이쁘죠? 그래서 안에 검정색 티셔츠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심지어 이 안에 티셔츠 마저 이런 식으로 짜임이 되게 독특하게 세로로 가다가 여기 가로로 또 가죠 이런 아노락 같은 아니면 바람막이 같은 제품 입어줄 때는 이렇게 열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을 살려주는 살짝살짝 보이는 곳에 노이어 감성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다 이 티셔츠도 진짜 잘 나온 것같아 그리고 여기서 입고 있던 와이드 집업 트랙 팬츠가 겨울 상품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여름 상품으로 또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썸머울 집업 트랙팬츠고요 여름 시즌에 맞춰 통기성이 좋은 울 소재로 새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광택감은 사라지고 좀 매트한 느낌으로 울혼방의 시원한 소재로 변경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고요 포켓은 한쪽은 스냅, 한쪽은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포켓으로 쓸수 있고 양쪽을 비대칭으로 가정한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연출된 디자인이고 두 제품 다 입어봤는데 확실히 그 앞에 겨울 제품은 살에 닿았을 때땀 때문에 달라붙는 더운 느낌이 있었고 썸몰로 나온 제품은 하늘하늘하게 뭐 땀이 나도 막 달라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재로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좀 독특한 디자인의 지업하고 팬츠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트랙 팬츠라는 이름에 맞춰서 옆에 트랙 팬츠 처럼 세로 라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 제품에서는 디자인도 좀 간결해진 오히려 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허리에 스냅과 지퍼가 노출된 디자인이라서 아우터를 좀 짧게 입었을 때 그럴 때이 지퍼 라인이나 스냅 라인이 좀눈 밖에 띄는 보시면 이 점장님도 크링클 지고 셔츠 같이 입어주셨는데 그냥 딱 진짜 루이 하나로 완성이 됐어 지퍼 형태로 돼 있어서 음. 이름은 셔츠지만 자켓처럼 입으실 수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음. 바스락거리는 요 원단감이 엄청 시원해요 음. 시원해서 여름에도 전혀 문제없이 입으실 수 있고 일단에 스트링이랑 스토퍼가 또 있어요 네네 이것도 쪼으셨다가 뭐 후르셨다가 이런 다양한 스타일도 가능하시고 아 그리고 플리츠 코튼 벤츠라고 제가 예전에 바지 추천 영상에서 한번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그때는 제가 블랙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이보리랑 카키 컬러도 이번 시즌에 또 나오거든요 심플한 카고 팬츠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재와 카고 포켓을 따라 떨어지는 플리츠 디테일이 굉장히 예쁜 제품이고 면 소재인데 면그 특유의 뻣뻣함이 없고 엄청 부드러워요 촉감이 엄청 부드럽고 세팅 느낌의 간택감이 돌아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제품이다 제가 일부러 지금 사이즈는 크게 입었는데, 이건 네. 정 사이즈로 입으셨을 경우에는 좀더 깔끔한 느이 네. 나오고, 와이드한 걸 좋아하시면 네. 저처럼 사이즈를 크게 가버려서 풍성한 실루엣을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 이런 발렌시아가 신발에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우리 샌들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샌들이랑 또 매치를 하면은 여름에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도 다 블랙 컬러고 보통 우리가 어두운 컬러가 많은데 클리츠가 떨어지는 디테일이라든지 밑단을 좀 좁아지게 또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여름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좀 감성 있는 팬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저는 유틸리티 카고 와이드 데님 팬츠 포튼 나일론 파라슈트 팬츠 바지는 이두 가지를 가장 강추드리고 아우터도 다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올 실키블루종을 가장 강추드립니다 이세 가지 아이템 외에도 뭐 아우터 상의, 악세사리까지 뭐 어느 브랜드와도 겹치지 않는 그런 노이어만의 감성이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이런 유행을 따라서 무드가 한 시즌만에 확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북유럽 감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 시즌 갑자기 고프커로 갔다가 막 이런 좀주대가 없는 브랜드들도 많은데 그런 무드를 지켜가면서 매 시즌 다양한 아이템을 뽑아내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정말 노이어스럽게 감성을 가져가면서 가격도 좀 되게 합리적인 그런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브랜드라 여러분들의 니즈 이제 맞는다면 꼭 한번.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0%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막 이것저것 레이어드 해보고 악세사리 달아보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니트 집업도 노이어의 제품인데 사실 이렇게 티셔츠에 그냥 입어도 되는 거고 이미 핏이나 실루엣이 완벽하게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 그냥 가볍게 하나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확줄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정도로 정말 강추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가서 찍어왔으니까 뭐 온라인 구매하실 분들 온라인 구매하셔도 좋은데 부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부산에 사시는 분들 동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막 다양한 브랜드 많이 있으니까 지방 분들이 쇼핑을 할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방패션 2편도 한번 제작을 해야겠네요 제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못 찍긴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즌에 추천드리는 카고 팬츠부터 뭐 아우터, 이너까지 노이어만의 감성으로 나온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루즈핏의 상의는 크로셰 크로시 셔츠에다가 크로셰 루즈핏스에 크로셰 크상의는루즈핏의 크로셰 셔츠에다가 나일론 솜에 나일론 소세.